안녕하세요 이지쌤 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맞춰서 제가 한번 가을 스타일에 맞는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렇게 뒷모양이 뭔가 좀 종이 같죠 이렇게 종이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와 가을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까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칸까지 만들어 봤어요 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큰 좋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전환 기능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가을 이미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이런 이미지를 GetImagesBank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이 GetImagesBank 사이트는 유료 이미지 사이트인데요 어, 더 화려하고 멋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시다면 프리미엄으로 구매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일단 그게 안된다 하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료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아이디 하나당 하루에 3컷씩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90컷이 무료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루에 빠짐없이 무조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가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가을이라고 쳤더니, 와, 정말 느낌 좋은 이미지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요런 이미지도 있고요. 야, 자, 이렇게 이렇게 세로 형태의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도 많네요. 자, 이렇게 느낌 있는 가을 이미지를 활용해서 PPT를 제작을 할 건데, 자,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이 이미지는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냐면 여기 JPG 웹용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고요. 동의하고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다음에 파워포인트에 삽입해주면 되는데요. 자, 파워포인트에 삽입 그림을 통해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와 이렇게 이미지를 넣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슬라이드 비율을 좀 축소를 좀 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축소를 해주고서 이미지를 크게 키워서 대각선으로 일단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춰 주겠습니다 지 왼쪽 화면이랑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정확하게 어떤 영역이 보이는 영역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를 삭제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미지 선택 후 그림 도구 서식 여기 있는 자르기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검정 바를 위쪽으로 올리셔서 슬라이드 크기만큼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잘려져 있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죠? 여기에서 현재 이 이미지를 선택한 뒤에 그림 도구서식 다시 한번 자르기를 누르시고요 Shift 키를 누른 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 조금만 더요 자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쪽을 누르시면 위쪽과 오른쪽이 비슷하게 연결된 것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요 오피스 365 안에 있는 모핑이라고 하는 효과를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모핑 효과가 없으시다면요 여기 있는 밀어내기 전환 효과를 누르셔도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누른 뒤에 나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딱이 부분이다 여기 있는 이 부분만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그림 도구 서식 자르기 이미지를요 살짝만 크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조금만 더 크게 그좀 변경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시고 마우스 바깥쪽을 누르시면 또 이렇게 또 확대된 듯한 느낌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에 모핑 효과까지 있으면요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세로 형태의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가로 형태의 이미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 제목 입력하시고요 여기 목차를 입력할 건데요 여기 목차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도형인데요 여기에 삽입 도형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길게 게이렇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요 선 없음, 단색 채우기,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투명도를 살짝만 한 25% 정도 살짝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입력해 주시고요 글꼴은 저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조선일보 명조체라는 걸 써볼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복사하셔서 1 나머지도 똑같이 Ctrl Shift 키 누른 채 복사를 해주시기만 해도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목차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새로 이미지를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